자 안녕하세요 엠스톤정승님입니다그 어제 제가 유튜브에 어, 저희 그1024 채널 어, 영상 업로드 했는데요 어, 좀 문의가 많아서 좀더 상세하게 좀 그, 촬영을 해서 좀더 많은 정보를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오늘 주말인데 일단 회사 잠깐 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1024 채널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을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두대 정도 이렇게 걸어놨고요 어, 어, 영상은 스트리밍 서버를 가지고 예뭐그 하나를 가지고 이제 카메라가 이제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 스트리밍 서버를 별도로 만들어서 어,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어, 어 저는 정상적인 테스트 방법이니까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8대가 이렇게 있는게 아니고요얘 하나가 지금 기존에 128 채널 8대를 품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28 채널 입니다 이제 좀 이렇게 좀 낮춰 보면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뭐 여러가지 이렇게 다 있죠 뭐 이렇게 예. 채널 뭐 이렇게 변경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아, MBR의 기본적인 기능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뭐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가지고 있고요 아, 여기 이제 이쪽에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서버가 못 뜹니다 서버 그래서 제가 화면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2번이고요자3번이고요 4번이고 5번이고 6번이고요 7번 8번 어 아주 부드럽게 잘 연결되는데요 예, 3번 2번 2번 3번 4번 예. 자 아, 영상 저 머져 있는건 스트리밍 서버가 이제 다시 다 돌리고 이제 다시 재시작할 때 저렇게 됩니다 예, 이 장비에서 그런게 아닙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좀 나와볼까요? 8번은 요 분할. 1번은 요뭐 분할. 2번은 요 분할. 3번은 36분할. 여러 분할로 이렇게 놓고 변화되는 걸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번 요번 날로 해놨죠, 약간. 예. 어,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7월 10일 버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편은 지금 레코딩도 같이 하고 있고요. 음, 그 레코딩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무리가 있으니까 몇 분할만 좀 해서 어. 예, 검색 들어왔습니다 예. 예, 검색. 예, 검색이 잘 되는데요 잠깐만요 예, 검색이 잘 되네요 예. 어, 예. 검색이 잘 됩니다 이거 검색 화면인데요 예. 네, 예, 이거 녹화 플레이입니다, 지금. 128 채널 한번 해볼까요? 아, 이게 어떻게 하면, 그 저장 분배 서버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128 채널, 예. 역시 플레이가 됩니다. 예. 예. 나중에, 저장 같은 경우는 뭐, 외부로, 나스든 뭐, 저기, 스토리지 별도 서버 다 지원하니까요. 그렇게 연결하면 될것같고요 hdmi 로 해서 어, 예. 여기 보드에 있는 이제 이 그래픽 카드 온보드 그래픽 카드입니다 여기에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어, 뭐이 두얼파는 뭐 기존에 있는 그 우리 저희 이제 케이스 인데요 여기다가 우선 넣습니다 어 텐지 그러니까 듀얼 텐지를 써서 20기가 입니다. 하나당 10기가씩 해서 20기가 나오구요. 이건 뭐 메인단에 스트리밍 서버 그냥 영상 받아오려고 연결한 거구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보시면 여기 본딩으로 해서 처음 보면 여기 링크가 20기가로 되어 있습니다. 20기가 그래서 20기가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하드웨어 사양이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음 여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재원으로 썼습니다 예, cpu 사용률이나 이런거 어 그래도 여유가 좀 있습니다 예. 네, 이제 좀더 재원 좀 높은급으로 좀 쓰고 메모리 지금 32기가 인데 62기가 정도로 늘리면뭐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하드웨어는 뭐사행에 맞춰서 이제 테스트 하면 되니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좀 어, 앞으로 좀어2 0 2 4 채널 어, 이거 개발에 아마 당분간은 좀 몰두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